오늘은 차를 타고 멀리나왔다 압착 라디오가 될 뻔했다 워킹데드 진득이 밥주러 간다 뭐하는 놈일까? 풀숲은 왜 가는거? 진득이 너도 살찐다 가기 전에 다 털고 간다 차를 잡아서 집으로 간다 근데 거기 역방향인데 전날 대비 0.5kg 감량 오늘도 타바스코 소스를 먹기 위해 두부를 먹는다 등판이 더 날씬해 보이는 이유가 있더라 앞에서 뱃살이 잡아당겨서 그렇더라 아휴... 이 껌딱지 정교한 뱃살 컨트롤 터치가 가능하다 유튜브 댓글 하트도 뱃살로 눌러드린다 하루에 400번 눌러서 뱃살에 물집이 생겼다 당 충전 덤벨 눈으로 먹어도 충분히 달다 달아 9 7 k g 의 자신감 제가 봐도 변X나 멋있다 이것은 다이어트 영상인가 병림핑 영상인가 돈 생기면 바닥부터 바꾼다 두 자릿수 숨결은 가볍나보다 바람이 금방 빠지네 유산소 운동 전에 당 충전해준다 날렵한 유산소 운동 호음속 백발탄 공부 개토끼가 밥먹는 속도보다 빠르다 요즘 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어디 아픈거 아니지? 갈매기 살찌는 만큼 내가 빠지는 것 같다 이것이 등가 교환인가? 노래방 대용량 새우깡 사가야겠다 바다에 살면서 그 크기의 세육강은 본적이 없을거야 살 빠지는 속도를 잡기 위해 근력 운동을 늘려야겠다 라면 하나 몰래 먹어도 티 안나겠는데? 도살로 왔니 너도 살찌로 왔니 잘 찾아왔어